조민 팀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이달의 정신보험 네, 음, 어떤 상품인가? 사망보험금이 저희지 상품 중 가장 싸기 때문에. 종신보험.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 끝판왕 어, 종신보험의 전문가신 조민 팀장님 모시고 30-40대 어, 배우자 종신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네. 이 30대 40대 배우자 종신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 타이틀을 잡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온라인 문의를 많이 받잖아요 40대 분들이 이제 종신보험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나이대인데 음. 없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제가 30, 40대 분들이 왜 종신보험을 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음. 왜 필요한가? 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10대, 40대 계신 분들 사실 종신보험 음. 싫어하시잖아요. 아, 종신보험 네. 자체에 대해서 종신보험 너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인 설계사를 통해서 설명도 없이, 음. 뭐 목적도 없이, 기준도 없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입을 한 사람들이 음. 어 학을 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어, 그런 부분이 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어떤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음, 30, 40대 분들은 이제 종신보험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50, 6대나뭐더 이상 세대분들은 종신보험을 상속의 목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30, 40대 분들은 납입 완료 시점부터 사업 자금이나 급전 이럴 때도 해결이 가능하고 이제 자녀분들을 위한 음. 교육자금 음. 아니면 또 결혼자금까지도 음. 어, 전반적으로 어, 활용할 수, 있을 수 있게 어,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주변 지인들한테 약간 종신보험을 불안전하게 안내받고 가입하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종신보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온라인상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합리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능성과 또 결과에 따른 계산 이 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항상 보험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보장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완납시점 이후부터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설명을 받으시고 내가 생각한 내 형편 아니면 경제력 내 나이에 맞춰서 설계를 받아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음. 그때 분들은 사실 뭐 종신보험 말씀하신 대로 상속에 대한 개념으로 가입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네. 네. 3 40대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가입을 많이 하시죠요 1순위는 자녀죠. 자녀 아.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면 네.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음. 꼭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양육이나 가사활동을 집중하셨던 을 분들은 가사활동이나 양육에 대한 부재가 클 것이에요. 음. 자기가 부재했다는 상상을 해보면 막막하죠. <웃음> 그것을 이제 종신보험 하나로 음. 경제적으로 볼수 있는 가계 위기를 음. 대비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3, 4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문의도 주신다고 했는데 어 이분들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 이게 뭐죠? 첫 번째는 음, 당연히 사망 보장입니다. 음. 어. 본인 부재 시에 생길 수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직결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사망보험금으로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납입 완료 시점 어떤 상품들은 납입 중에도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을 위한 교육자금 음. 그다음에 뭐더 나아가 결혼자금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노후자금까지 나의 노후에 뭐 연금을 넘어서서 음. 내가 필요할 때 끊어 쓰고 최종적으로 상속까지 30, 대 분들은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준비하실 수 있죠 음,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을 종신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자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가요? 어릴 때 할수록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60세 분이셨는데 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가입하시길 원하셨는데 음. 납입총액을 계산해보니까 4천만 원초반대더라고요 음. 소중반대. 거의 4,400만원? 그럼 납부를 다 하더라도 난 5천만원을 보장받는데 음. 한 600만원 정도밖에 차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분이 30대에 준비를 했다 음. 그럼 냈던 돈두배 이상의 효과를 받아 가셨겠죠 음. 어,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종신보험이 나쁘다라고 깨시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잘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네요 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축복입니다 <웃음> 부러워요 너무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분들을 과거에 종신보험을 가입시킨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음. 고지에 서는 거죠. 종신보험 하나로 필요할 때 돈도 꺼내 쓸수 있고 음. 위험에 대해서 대비도 옛날에 가입했기 때문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망 보장도 받고 남들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음. 그럼 돈도 두세 배더 내야 되고 음. 뭐 정말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음. 네. 손자, 손녀한테도 뭐 준비해 주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50대 분들이 진짜 많고요. 음. 60대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음. 왜 그러냐면 경제생활에서 자유로 지신 60대 분들께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도 음. 알아보신 다음에 나중에 승계, 인계하는 그런 음. 시스템으로 준비하시곤 합니다 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종신보험으로 가져가야 될지 네. 또 정기보험으로 가져가야 될지 네. 추가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음. 종신보험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월 부담금 때문이죠 음. 현재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정기보험도 같이 조합하여서 복층설계 혹은 뭐 나눠서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기보험과 손해보험사의 네. 보장성 보험은 네. 전부 소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신보험은 정립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처럼 내가 설정한 만기시점이 됐을 때어 돈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음. 근데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환급금이 늘어나는 형태인 거죠 음. 추가납입도 납입 중에 제가 인출 기능을 사용할 것이냐 음. 아니면 납입 완료하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종신보험하면 음. 죽었을 때돈 받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음. 생각했는데 종신보험의 컨설팅이 더좀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장기적인 미래 설계를 다한 거예요 네. 네. 위험뿐만이 아니라 돈을 어디다 쓸지 어디다 지출이 돼야 되고 어떤 지출이 필연적으로 생기는지 음. 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네. 40대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한 명이다 어. 라고 했을 경우에 남편 또는 아내가 얼마 정도를 준비하는 게 적정한가요? 사망보험금 네. 네. 보통 대한민국 40대 남성 평균 연봉이 4500에서 5000 수준이라고 해요 음. 가계 부채 음. 통계청에 따르면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1억은 다 넘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1억에 대한 월 상환금을 뭐 좋게 잡아서 50 정도로 치면 네. 1년에 600만 원이 네. 들어갑니다. 네. 그럼 40대 분들은 최소 1억 2천에서 조금 넉넉히 가지고 가신다면 2억. 최소 2년치를 제가 준비하려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왜 2년이냐? 그럼 남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다는 가정이란 말이죠. 네. 그럼 그분이 경제력을 찾는 데까지,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데까지, 그다음에 뭐 정착하는 시간까지 그걸 1년이라고 봅니다. 최소 2년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월 보험료가 없는 곳이에요. 30세 남성 기준으로는 음. 이제 1억에 20년납 기준으로 이제 20만 원 초중반대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는 20만 원 초반대. 고객님들 보험료 부담 느끼시지 않나? 요 그렇죠. 1억에 2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2억이잖아요. 네. 2억까지는 가져가야지 어,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긴 해요. 제가 정기 특약과 함께 복층 설계를 해드려요. 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해보면 1억에 아까 20, 한 4, 5만원 정도로 네. 가정을 하면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 나 20만원 안으로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종신 8천, 음. 그 다음에 정기 2천 음. 이렇게 가져가시면 20만원 이내로 들어오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15만원 정도를 하고 싶다. 네. 라고 하시면 종신 6천 그리고 정기 4천 이렇게 가져가시면 15만 원대로 해결이 됩니다. 음, 밸런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개개마다 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상품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웃음> 조민 팀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이달의 종신보험 네. 음. 어떤 상품일까 오늘 첫 번째 이제 사망보험이 주 목적이신 분들을 위한 음. 어, 추천 상품. 동양생명의 알뜰한 종신보험입니다. 음. 어,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고요 납입 완료 시점부터 냈던 보험료 이상 즉 100% 이상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 상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사망보험금이 저해지 상품 중 가장 싸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환급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금리 그게 다른 상품 대비 높습니다 뭐 최고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2.5% 확정금리로 해지환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가입하실수록 거치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해지환금이 적립되는 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추천해주시는 상품은? 음. 종신보의 본연의 목적은 어제 사망이지만 그래도 나 황금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에는 처브 라이프 더하고. 채우는 종신보험. 이게 환급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조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음... 좋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추가납입할 때 수수료가 일정 발생해요. 네, 그렇죠.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음... 발생하고. 거의 예, 인출할 때 인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건 두 개가 다 없습니다. 오... 추가납입 시 수수료도 없고요. 중도 인출할 때 수수료도 없습니다. 음... 종신보험의 사망의 기본적인 기능은 가지고 가고 있지만. 어... 황금률을 진짜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조민 팀장님께서 항상 황금률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쫙 가지고 계시잖아요 30, 40대 계신 분들이라던가 50대 계신 분들도 황금률을 굉장히 예민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0, 40대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산 증식하시려고 뭐 저축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펀드, 뭐 부동산 다양하게 하시죠 네. 그만큼 보험에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십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장기 자산 증식에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의 기능이 분명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음. 근데 항상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 저축 기능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음. 설계사가 이건 종신보험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음. 어 이거는 저축보험입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실 때 쓰는 연금보험입니다 음. 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음. 그러면 오늘 정리해보면 종신보험은 <웃음> 어... 누구나 필요하다.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 부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종신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요. 가장 필요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다라는 고 음, 것입니다. 음. 오늘은 사실 저랑 같은 나이대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조금 생각이 많은 어, 많아질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망 보장은 정말 필수적인 거고 어, 거기에 부수적으로 환급률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니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번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서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